어디 가시게요? 그런 멘트는 사장 전용이야, 알바생 넌나 없을 때 땡땡이치고 놀면 돼 에이, 안 보일 때더 열심히 해야죠 안 보일 때더 열심히 하면 사장은 몰라, 알바생